만약에 이걸로 돈을 번다, 뭐 하실 거예요? 비키니 입고 호캉스 <웃음> 야, 카드 떨어졌다 어? 카드? 어 이리 와 이거 잘 켜봐, 마이크 응. 어디다 껴? 어디? 여기? 어디? 뭐? 너밥 먹었냐? 네? 아, 먹었지? 먹었어? 알았어 너 오늘 매운지는 응. 알고 있어? 응밥 먹으러 안 먹었어? <웃음> 너 오늘, <웃음> 아. 오늘 퇴가 있어? 어. <웃음> 존나 행복해 존나 행복해? <웃음> 너 오늘 은행에서 했어? 나 은행에서? 야, 어. 제일 잡스러운 일 내가 다했지 저는 어제까지 은행 다니던 연씨입니다 저는 부자가 되고 싶어서 <웃음> 비트코인에 투자하기로 했어요 아, 조금, 있는 돈 전부 있는 돈. <웃음> <웃음> 여기서 50만원 받으면 <웃음> 전부 받으면 돼 아, 근데? 아, 네. 알았어. <웃음> 가자 음, 자 그러면 오늘부터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할 우리 플루토스의 사무실에 지금 왔어요. 네. 이제 들어가서 우리 멘토님, 콩콩 멘토님 만나볼게요. 이제 가시죠. 아왜 네가 말 네가 말을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해야지. <웃음> <웃음> 네가 말해. 어. <웃음> 말해. 말해 뭐라고? 어. 뭐라고? 내가 방금 말한 것처럼. <웃음> 잠깐만. 어? 뭐? 뭘 배우러 왔다고? 어이 차가. 우와 저는돈 돈 벌어서 이거 사야죠? 네 기분이 어때? 좋아요 부자 될거 같아요 부자 될수 있는 맨 꼭대기 펜트하우스 아니에요? <웃음> 기대돼요 뭐, 비트코인 해봤어요? <웃음> 아니요 처음 해봐요 뭐 망하더라도 응. 그냥 뭐 죽으러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죽으러 가면 돼? 네 <웃음> 오늘의 패션 코드는 뭐예요? 화이트요 백지수표 백지수표예요 백지수표? 네네 <웃음> 네. <가자! 웃음> 안녕하세요 아, 아 이렇게? <웃음> 갑자기?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네 일단 손소독 한번 할게요 네 저희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촬영을 임하고 있습니다 네 손소독 한번 하시고 체험 측정 한번 하겠습니다 <웃음> 정상입니다. 거 아니에요? 네. 어, 여러분, 오늘 어, 특별 게스트를 모시고 새로운 컨텐츠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어, 그동안에는 좀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나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서 약간 라이트하게, 여러분들은 초보자분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게 이 투자를 좀 쉽게 쉽게 하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 어, 한 분이 이제 한한달 정도, 어, 한달 정도 동안 이제 트레이딩을 배워서 실제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플루토스 영상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네. 구독하셨어요? 네 네, <웃음> 구독했어요 네 뻥인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오 <웃음> 많았어요 자 어쨌든 어, 이제 우리 시연님 네 맞죠? 네. 시연님께서 어, 트레이딩 배워서 결과가 딱 나올 겁니다 한달 동안 그래서 어, 우리 시연님이 트레이더가 되는 어, 어떻게 보면 어, 다마고찌라고 하죠 다마고찌 스타일의 트레이딩 어, 육성 일기 어,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출연료 명목으로 우리 투자금을 어,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막 효과가 나오고 그지 그래서 <웃음> 어, 그총 50만 원 50만 원 상당의 시드를 지급을 해서 50만원 상당의 시드들을 지급해서 을 실제로 50만원을 가지고 100만원 만들고 막 1000만원 만들지 아니면 이제 절반이 사라지고 막 만원 한장 남을지 이거 이제 시연님의 그 실제 퍼포먼스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50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한달 동안 결과를 지켜보고 그 다음 시즌2가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우린 시즌1까지가 끝일지 시연이 <웃음> 손에 달린 거예요 그쵸? 네. 손에 달린 거니까 열심히 하시면 될것 같고 저는 중간중간에 그냥 코칭만 할 거고, 막 인위적으로 개입 안할 겁니다. 혼자 하셔야 돼요. 네, 혼자 하시면 될것 같고, 아마 시작하면은, 그, 우리 피디님 도움도 꽤 도움이 될 거예요, 많이, 경험이. 도움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니, 아니, 아 누구나 겪을 <웃음> 수 있기 때문에. <웃음> 누구나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어, 어쨌든, 요거 가지고, 네, 트레이딩 재밌게 하신 다음에, 만약에 이걸로 돈을 번다, 음. 뭐 하실 거예요? 저요? 저는 얼마 버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 시선이 그냥... 이게 트이킹이 계속되는데? <웃음> 네. 저는 소고기 먹으로갈 거예요 아 소고기? 아, 이게 소고기에 따라서 좀 다르네 오마카세 정도면 이걸로... <웃음> 오마카세면 이거 둘이서 가면 네. 끝인데? 호캉스? 호캉스 가겠습니다 호캉스 가서 소고기 오케이 좋습니다 목표 명확하고 그러면 은 이거 네, 전달하면서 우리 실제로 트레이딩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좀 배워보면서 네,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보세요 해보라고요? 네. 50만 맞아요. 가자! 어, 이번 콘텐츠 진행 룰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어, 기본적인 트레이딩 방법이나 뭐 기술 문서 관점 이런 거 알려드려요. 알려드린 다음에 어, 실제로 본인이 틈틈이 이 매매를 하는 겁니다. 매매를 해서 그날 그날 콘텐츠마다 이제 수익률을 기록을 할 거예요. 측정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한뭐 10회 정도, 어, 10회 정도 한 다음에 최종 결산을 합니다. 결산 이후에 50만원 보다 수익률이 많다 라고 하면은 예, 이제 시즌2가 기획되면서 요 우리 투자금이 예, 조금 더 증액이 되겠죠 예, 증액이 될 거고 만약에 마이너스다 그러 요거 드뭐 투자 성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섭섭지 않게 예, 증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섭섭하니까 아니요 네. 섭섭하죠 아니 그 50만원으로 이게 10억이 될 수도 있고 2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이게 그러니까 10억이 된다고요? 10억이 될수 있습니다 예. 일부로 일부러, 일부러 5만원 거는 안 써요. 네, 좀 두툼해 네. 보이려고 도둠... <웃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어, 일단 간단하게 우리 차트 보는 방법 간단하게 어, 보겠습니다. 차트 보는 방법은 저번 시간에 네, 여기 위에, 네, 위에 있습니다. 위에, 여기 보이시죠? 네. 네 뭔소리지잘 모르십니다. <웃음> 저번 시간에 우리 차트 캔들 보는 법 간단하게 네, 찍었으니까 여기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오늘은 시연님의 그 오리엔테이션 네, 시간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어한한달 동안 실제로 매매하면서 예, 호캉스 하면서 호구기 먹냐 아니면 이제 그대로 50만 원 출연료 다 까먹으면서 어, 다시 이제 어, 취업 준비를 하면 <웃음> 어, 너무 싫다 어, 갈릴 길로 이제 갈리는 겁니다 예. 제가 꼭 돈을 벌어서 비키니 입고 호캉스 하겠습니다 화이팅! 한겨울에 비키니요 <웃음> 가자! 지 어디 가는 거야? 지금 오늘 어. 받은 돈 봐봐 짜자. 예. 돈 많다 가고 있어요 저기 어. 있다 ATN 거기 ATN 어 있네 과연 이 돈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5만 원만 쓰고 날까 <웃음> 아무도 <웃음> 모를, <웃음> <웃음> <웃음> 모를 것 같은데 <웃음> 아안않안데돈 많다 누나 가져 너 가져 <웃음> 나돈 많잖아 오늘 했어 짜잔! 어디 갔어? 통장 넣었어요. 통장에 넣었어요. 창에 넣었어? 손에 없으니까 뭔가 응. 돈을 남한테 준것 같긴 한데, 응. 제가 이걸로 돈을 벌어서, 비키니 응. 호크업스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안한 <웃음> <웃음> <아마> 빼고는. <맞았어. 웃음> <웃음> 이걸로, 상관없다. <웃음>